안녕하세요 보드카처먹은 역사강의 포창왕입니다 여러분 구한말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만주로 가신 분들은 지금의 조선족이 되었고 연해주로 가신 분들은 지금의 고려인이 되었죠 그러나 지금 놀랍게도 고려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연해주가 아니라 카카스와 프중앙아시아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고려인들의 뒤틀린 역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때는 1863년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미 기우는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경도에 있는 13가구 정도의 조선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연해주에 포시에트로 이주하면서 장대한 연해주 이주가 시작됩니다. 1910년대 초가 되면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의 숫자는 3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당시 경성의 인구가 26만이었거든요. 엄청난 수의 고려인들이 넘어갔던 거죠 그리고 1920년대 초까지 연예주에서는 수천, 최대 1만 명 이상의 고려인 독립군들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체적인 정치 역량과 경제 역량까지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 당시에 현지에 있는 빨치산들과 연합해가지고 백군과 일본군에 몰아냈던 전력까지 있습니다 비록 연해주 4월 참변으로 물거품이 되었고 자유시 참변으로 독립군은 소멸해버렸지만 어찌되었든 소비에트에 협력해서 협혁한 공을 세운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1923년부터 소련 중앙당에서는 연해주를 고려인들의 자치주로 인정해주자는 논의가 대두되게 됩니다 당시 연해주에는 백인보다 고려인이 훨씬 더 많았을 정도고 또 고려인들의 공도 많이 세웠으니까 충분히 자취주 정도는 인정해줄 수 있다는 주의였죠. 그러나 1924년에 고려인 자취주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 오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팔린과트로츠키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둘이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려의 문제를 더 이상 논의를 할 수가 없었고 나중으로 넘깁니다. 게다가 당시 소녀는 일본한테 국력상으로 뒤지던 상태였는데 일본이 극동시베리아 공화국을 해체하지 말고 다시 존속시켜가지고 양국의 완충기대로 삼자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중이었거든. 참고로 극동시베리아 공화국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1920년 4월에 세워진 극동러시아의 소비에트가 세운 괴뢰국이었습니다. 일종의 임시정부죠. 나중에 1922년에 일본군 철수하고 적백내전이 종료되면서 소련으로 편입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없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기에 존속을 요구한거죠. 일단 협상 과정에서 소련은 그냥 여기 일본이 요구한 대로 극동 시베리아 공화국 다시 독립시켜줄까 라고 까지도 나왔는데 생각해보니 고려인이 얘네가 좀 애매하단 말이야 일본 측은 고려인들을 제로 일본인으로 봐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이들이 소수민족이 아니라 일본인이라는 거잖아 애매한데 이거 이러다가 극동이 전부다 일본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야? 고려인들은 당연히 소련 중앙정부에 얘기했죠 아니 우린 일본인 아니고 고려인이야 고려인이라고 했는데 소련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좀껄끄러던 거지 왜냐면 하 조선이 망하는 과정에서 일본이랑 싸워가지고 뭐 패배해서 점령된 게 아니라 순순히 나라를 아이고 여기 드십시오 하고 나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인이라고 봐야 되나? 헷갈렸던 거예요. 이렇게 차일피의 고려인 자치주 문제가 계속해서 고리되는 사이에 1세대 독립운동가들이 하나둘씩 늙어 죽기 시작했어요. 자유시참면 사건 당시에 상하이파 고려공산당 공원이었던 이동이동 뇌졸증으로 사망했죠. 이렇게 해서 점점 소련 중앙정부랑 뭔가 협상력을 유지해줄 만한 고려인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기에는 최재영이랑 세네게 나주의빈자리도 엄청 컸습니다. 왜냐면은 극동러시아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두 인물이 하월 참변들로 인해서 죽어버렸잖아. 그래서 더 이상 고려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사람들이 없어졌던 거예요. 참고로 최재형 이후에 고려인 사이에서 최재형만큼 뛰어난 정치 역량을 가진 사람이 나왔느냐 혹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다 없다고 하거든. 자유수 참변 사건 당시에 소비에트 편에 들었던 이르크츠크파나 상하이파나 죄다 러시아가 공산화된 다음에는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면장이나 이장 정도에 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면장이나 이장들마저도 하나 둘씩 죽어가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만주사변으로 인해 가지고 만주가 일본의 영향권에 편입이 됩니다. 일본의 야욕이 현실화가 돼버린 거죠. 이들이 시베리아랑 연해주를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극동에서는 이제 소련이랑 일본이랑 대립하는 관계가 되었고 전쟁 나기 일부 직전까지 갔죠. 그래서 이제는 제로 일본인인지 진짜 제네가 소수민족인지 구분 안 되는 고려인들은 중앙정부의 고치거리가 되었을 뿐이에요. 여기에 당시에 의심병이 놓은 스탈린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더 수십만의 고려인들이 갑자기 일본의 스파이가 되어가지고 급동러시아에서 사고타주를 벌이면 어떡하지? 물론 그 와중에서도 눈치를 못 채고 계속해서 고려인 자치를좀 만들어주세요 이러고 있었는데 스탈린이 1935년에 공식적으로 안돼 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비밀리에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1937년 8월 21일 연해주와 암호로의 소련군이 대대적으로 증파돼지 고려인 고 거주지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치된 소련군은 고려인들을 광장에 모이게 한 다음에 공지를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된다. 이삿짐 싸가지고 여기로 모여. 이런 황당한 요구에 고려인 한 명이 가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2시간 만에 이삿짐을 싸요. 그리고 소련군은 권총을 빼들어가지고 그 고려인의 머리통을 날려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재차 공지했습니다. 2시간 안에 짐을 싸들고 여기로 다시 모입니다. 안 모이면 저런 사살. 그래서 고려인들은 황급히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든 이삿짐을 싸가지고 모이기 모였습니다. 이들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어떻게 이동하는지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한 채 2시간 만에 단순히 이삿짐을 싸서 모이라는 공지만을 받았을 뿐이죠. 일단 짐을 싸가지고 중앙에 모인 고려인들은 트럭에 분승한 채로 열차역으로 향합니다. 열차역에 도착한 고려인들은 3등 칸도 아니고 화물칸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려인이 화물칸 한개에 앉을 자리도 간신히 날 정도로 빼곡히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로 18만 명의 고려인들이 시베리아의 횡단철도에 몸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고려인들은 각 정차역에서 말린 정어리 등 굉장히 소량의 식량만을 지급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시베리아를 횡단하던 때는 8월에서 11월 사이. 시베리아는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이때쯤이면 밤이 되면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굶어죽거나 얼어죽는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옆사람 혹은 내 가족이 죽어 가지고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그 시체들은 위생을 위해서 열차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놀랍게도 고려인들은 제한된 식량과 물 그리고 그나마 따뜻한 열차 중앙구 자리를 놓고 배틀로얄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최대한 많이 살아남아서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도착하기 위해서 최선의 계책을 짜네요 바로 가장 따뜻한 열차 중앙구에는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그 다음 바깥자리에는 장정들, 그 다음 가장 바깥자리에는 노인들이 위치합니다. 굉장히 비정해 보이지만 도착했을 때 힘을 쓸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살아남아야만 무엇이든 해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젊은이들이 내린게 아니라 노인층 스스로가 자신들보다는 젊은층이 살아남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낫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죽을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식량이나 물조차도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그 다음엔 장정들 그 다음엔 노인들 순서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많은 수가 죽어 나갔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다음 날이면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자신들의 부모 혹은 조부모를 열차 밖으로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날 며칠을 간 기차가 드디어 정차했습니다. 제대로 된 역이나 플랫폼도 아니고 평양 한 길가에 정차한 거죠. 그리고 소련군이 총을 들고 내려서 모든 고려인들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출발했죠. 주변은 나무 한 그루 없는 허어 볼판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스 각지에 이주가 아닌 버려진 당했습니다. 그곳은 농사가 불가능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고 땅도 척박했으며 이들이 이주되었던 때는 늦가을, 즉곧 겨울이 닥쳐오던 때였습니다. 이게 이주라고요? 아 물론 아닙니다. 사실 스탈린은 적국의 국민이나 마찬가지였던 고려인들을 다 죽여버릴 심상이었던 겁니다. 이주라는 이름하에 말이죠. 그래서 고려인 강제 이주는 이주가 아닌 고려인 대숙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의 말인과는 달리 고려인들은 굉장한 그 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필사적으로 손으로 아무런 도구도 없이 토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손톱이 나가고 손가락이 부러져도 상관없었습니다. 일단 토굴을 팠어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겨울을 납니다. 지금도 고려인들이 버어졌던 지역에 가면 은토굴 흔적들이 남아있을 정도로 필사적으로 고려인들은 토구를 팠어요. 문제는 겨울인데 식량 배급이 거의 안 오거나 혹은 아예 안 왔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챙겨온 비상식량을 어떻게든 조금씩 까먹으면서 살아남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역시 많은 수가 영양실조로 그리고 동사해서 죽어나갑니다. 근데 중앙아시아나 카프카스 지역에는 유목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버리거든. 그래서 유목민들이 갑자기 어느 날 고려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토굴 파고 거지 고를하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식량이랑 거적대기를 갖다가 주기적으로 와서 접선해줬어요 근데 그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극한의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아깡부하면서 겨울을 났어요. 이제 봄이. 거의 될 때였는데 겨울이 끝나기 전에 몇몇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인해서 죽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들이 먹을 거라고는 봄에 농사를 하려고 챙겨둔 볍씨와 콩밖에 없었어요. 이거를 밥을 해서 아이들을 먹이면 이 아이들은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지을 씨들을 갖다가 밥을 해서 이들을 먹이면 나머지는 다굶어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가 살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외면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곧이어 허약한 순서대로 아이들이 죽어나갔고이 아이들은 토굴밖으로 던져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간신히 겨우을난 고려인들은 봄이 되고 땅이 녹았으니까 본격적인 생존에 착수하게 됩니다. 척박한 땅을 맨손으로 밭을 갈고 논을 갈면서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근처 강에서 필사적으로 농업용수를 길어오고 저수지까지 만드는 기염을 토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여름이 되자 논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인 중앙아시아에서 벼들이 자라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쯤되면 고려인들이 다 죽었겠지라고 판단하고 다음에 가을에 시체를 처리하러 왔던 또련의 관리들은 허허볼판이었던 황무지가 끝을 알수 없는 황금빛 논으로 변한 걸 보고 방학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게 스탈린의 의도와는 달리 고려인들은 많은 희생자를 냈지만 절멸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오히려 중앙아시아와 카카스를 프 금빛으로 물들이면서 한국인의 저력이 무엇인지 이들이 똑똑히 보여주었고 고려인 마을들은 생기자마자 소련에서 가장 농업생산량이 뛰어난 곳들로 선정됩니다. 심지어 고려인 마을들은 하나같이 소련 당국이 정해준 목표생산량을 한참 뛰어넘는 초과생산을 달성하고 있었어요. 당시 소련 같은 경우에는 집단농장, 즉농산물을 마을 단위로 조별과제로 전거립니다 그래서 조별과제가 망하는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밟아가지고 망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적국인 미국한테서 매년 2천만 톤의 곡물을 사와서 배급을 하고 있었어요. 공산주의 국가가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자본주의 그한테 식량을 사오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 와중에 고려인들의 분전이 없었으면 은 소련의 식량량은 더더욱 심해졌을 겁니다. 고려인들은 초과 생산한 인여 생산물을 그걸 팔아서 자본화시킵니다. 그래서 고려인 마을들은 순식간에 소련에서 가장 잘 사는 마을들로 급부상해버렸어요 고려인들은 이 자본을 토대로 학교도 짓고 극장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하면서 자신들의 마을의 인프라를 쫙 깔기 시작합니다. 마을이 커지다가 고시가 됩니다. 이들은 은혜 갚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유목민들한테 농사를 전수했 유목민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먹을 거 주고 같이 우리 농사지으면서 삽시다 해요. 그래서 고려인들과 현지 의 유목민들이 융화돼가지고 고려인 사회에 편입돼서 같이 농사지으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그렇게 해서 고려인들이 세운 도시는 점점 대도시가 되어갑니다. 홍콩도 장군도 카자흐스탄의 허허벌판에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는 극장 문지기를 나면서 나름대로 괜찮은 노후를 보냈을 정도니까요 그런 게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소련에서는 고려인들은 거지가 없다란는 말이 유명했고 지금도 러시아 가면 통용돼요 그리고 고려인들의 이미지는 잘 살고 성실하고 정의롭고 남을 잘 도와준다는 이미지로 굳히게 돼요 그래서 타 민족들한테 굉장한 존경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성실 고려인 중에서 김병호라는 농부가 있거든요. 이 농부는 소비에트 노력영웅 훈장을 농업생산량 하나만으로 두 번이나 수여받았을 정도예요. 참고로 소비에트 노력영웅 훈장은 유리 가가리 아시죠? 여러분 세계 최초로 우주에 나가봤던 우주인입니다. 이 사람 정도 되어야만 하나관심받거든 근데 농업생산량만으로 두 번을 받았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겠죠. 강제로 이주당한 고려인들은 결국 지금까지도 타 민족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심지어 최첨방군도 인재 중에 고려인이 있으면은 고려인만 석방시켜주고 석방시키면서 고개 숙여 가지고 사과할 정도니까요. 그러나 안타까운 거는 체천인들과는 달리 원래 살던 연해주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당시 소련에서는 유목민들은 고치덩어리였거든. 괜히 인구통계도 안 되고 어, 통제도 안되는데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사고만 치고 하다 보니까 엄청 고치덩어리였는데 이들이 고려인과 동화돼가지고한 곳에 놀러 앉아서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조용히 사고 안 치고 얌전하게 사는 거 보고 나서 이거 고려인들 다시 연해주로 옮겼다가 좀 큰일 나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거죠. 뭐 어찌되었든 이점은참 안타깝지만 다행히도 고려인들의 엔딩 해피엔딩이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생겨가지고 다시 연해주로 돌아와서 사는 고려인들이 약 3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모국인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잘 보셨나요? 나라 없는 민족이 해외에서 어떤 꼴을 당하는지 잘볼수 있는 사례입니다. 뭐 전쟁 나면 은 도망간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런 분들 말리지 않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은 도망가세요. 그런데 만약에 나라가 망하면 은 전쟁터에서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망국인으로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목소리>